안녕하세요 I'm t o 엠 l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편에 이어서 어, dtp141이 왜 생각만큼 인기를 못 끌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무겁습니다 일단 요 dtp141이 이제 맡기다 에서 임팩트 드라이버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이제 다른 회사의 임팩트 드라이버랑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네 무게를 재어 보겠습니다 DTP141 그 다음에 배터리는 5.0 요거는 약 1.8kg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디월트 DCF887P2 요거 한 1.5kg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개양의 ID18BLA 요거 1.6 k g 나왔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맡기다 dtp 141이 비교군 두 제품보다 더 무거웠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어 제가 지난 편에 언급을 했듯이 요 베어 툴 안에 임팩용 기어박스 그 다음에 드릴 용 기어박스 둘다 있어서 무거운 겁니다 요건 dtp 141 분해도 입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48번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임팩 뒤에는 드릴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개가 들어가 있으니 무거울 수밖에 없죠 제가 디월트 대리점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제가 본 슬로건 중에 제일 와 닿았던게 디월트 슬로건 인데요 바로 뭐냐면 유선은 힘 무선은 자유 입니다 이 말이 유선과 무선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게에서 이제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면 이제 손님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충전 제품 중에 힘 좋은 거 없냐고. 그래서 이제 손님들의 이런 음, 반응을 디월트가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54V가 나왔죠. 손님들한테 이제 54V 제품을 딱 권하잖아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아 무겁다 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디볼트 54V가 최소한 <웃음>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어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충전 제품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자유롭게 이를 들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되죠 어 쉽게 생각해서 노트북 광고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우리 노트북은 1g이라도 더 가벼워요 라고 하는 거죠 왜냐 1g이라도 가벼워야 자유롭게 가볍게 들고 다니니까요 충전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센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더 우선순위는 바로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두번째 호환성입니다 제가 앞에서 시연 영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DTP141로 벽돌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짠! 잘 되죠? 요거. 근데 뭔가 특이점 발견하셨나요? 요. 콩기리가 육각이죠 제가 쓴건 유니카 육각 BJ 3.2 입니다 즉 DTP141을 쓰려면 이런 육각 콩기리를 써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일반 콩기리는좀 사용하기 힘들고요 국내에서는 그 NZ 비트를 추천하는 이유에서 언급을 했었죠 내가 당장 필요할 때 철물점에 가서 쓸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육각 햄머 길이는 오프라인에서 구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에서는 구할 수 있지만 바로 즉각 필요 하는 현장에서는 좀 짜증나죠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햄머 드릴 드라이버인데요 햄머 드릴 드라이버는 이렇게 그냥 일반 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육각 아니어도 상관없죠 이런 일반이어도 많이 쓰는 거고요 제가 앞에서 이제 무게감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d t p 1 4 1이 일반 임팩트 드라이버 랑 비교를 했을 때 무겁다 라고 했는데 만일에 요거를 일반 어, 햄머 드릴 드라이버 랑 무게를 비교를 하자면 어, 그닥 차이는 안납니다 하지만 일반 요런 드릴 드라이버는 척이 이제 요런 척이 일반 척이기 때문에 아무 길이를 넣어도 상관없는데 요거는 육각 밖에 안되니까 좀 쓰기 어렵다는 거죠 육각은 이제 일반 길이 찾는 손님보다 이제 수요가 적어서 공구집, 뭐, 철물집 사장님들이 잘 두지는 않습니다. 아, 물론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제 MZ 비트고사는 물론 수요가 많은데요. 이제 그래도 이제 아무리 좀 수요가 많아야 이제 아, 사장님들이 좀 둬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육각 콩 길이는 어 그렇게 수요가 엄청 많다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급하신 분들은 그 탈길이 특히 유니카 탈길이는 육각 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임시로 사 가셔서 이제 뭐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가격입니다 촬영 당시 DTP141 네이버 최저가는 272,700원입니다 사실 정확한 비교군이 없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아는 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비교군이 없고요 근데 이 단가를 들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 공구에 대해서 좀 안다 하시는 분들도 비싸다고 생각할 을 거고 그리고 이제 공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통 그분들이 알고 있는 뭐 임팩트라이버나 드 햄머드라이버나 햄머 드라이버나 이제 그런 걸로 가지고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또 비싸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참고로 DCF887 벼툴 방금 제가 확인해 봤는데 네이버 최저가가 137,000원대였습니다. W인다 블잘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와 이거 진짜 비싸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육각 철길이 육각 콩길이 또 일반 길이보다 좀더좀 좀 단가가 더 나가는 편이고요 dtp 141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찾는 임팩 드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첫번째 어, 무게감 두번째 호환성 세번째 가격 요 세가지 이유로 이제 dtp 141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가 있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 애매하지 않은가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봐요.